저 닉네임 변경을 진짜 실망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고 싶냐면 잘 들어봐 나딱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뭐냐면 맞아 주작기 작업소 <웃음> 나 그걸로 닉병하고 싶어 왜냐면 나만 주작키낼까아 <웃음> 요즘 요즘 너무 주작기 작업소가 되고 싶어요 <웃음> 바로 아기지 작업소 닉 먹으러 간다 못된지 어들 때마다 쥐식하 이러는 거야? 쥐식하 아니 쥐카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네 지금까지처럼 쥐하해줘 그런데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? 오늘은 5시쯤에 일어났습니다 그거 밤마다 안 바뀐 거 맞나요? 아직은 안 바뀌었어요 내가 깼을 때 아직 해가 있었거든 아직 해가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알았어요? 그렇게 알아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꼭 어, 그냥 해만 떠 있다면 아침 메모 메모 일리도 <웃음> <멀다> 아침 <웃음> 아. 뭔줄 알거라! 건방진 것!